이시간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시민권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디서온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있죠. 하늘에 있고, 헤븐에 있고, 거기에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자 오시면 올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은 성도를 또 일어나고 우리성도들또 휴거가 일어나면 그 몸의 형체가 어때요? 썩지 아니할 육체를 가지고 갖도록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의 일들,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는 안 돼요. 그런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소망을 항상 하늘에 둬야 돼요. 왜?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열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과 우리에게 주신 부와 명예가 이것들을 굉장히 방해를 하죠. 이런 것들 을 방해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방해를 해요. 그러면 진짜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버려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속한 자들이에요. 땅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을 그런 죄악된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공은 그러니까 길로 가셔야 되고 우리는 모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 우리에게 영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어, 그것을 열망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열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과거에 여기 신학생들도 계시지만 과거에 빌립보서 보면 바울서시는 행위한 믿음 그걸 뭐 그런 부분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믿음의 중요성을 그렇죠. 그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했다 말한 마디도 안 가르쳐.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오신 걸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고 정말 거듭난 자들의 삶은 재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열망들을 거부하고 그들은 믿음의 길을 갔던 거예요. 설사 그의 죽음의 길이다 할지라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걸꼭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기다리며 우리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죄 짓는 걸 합리화하면 절대로 안 돼요. 두려워요. 두려워. 죄 짓는 걸 절대로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솔로몬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말씀을 수상하는데 솔로몬한테 하나님몇번 나타나셨어요? 두번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대, 만대까지 복주시겠다고 하죠. 근데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안 지키면 어떤다고 하세요? 무지막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을 그래서 우리는 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말 솔로몬이 왜 타락을 했어요? 결혼을 너무 많이 했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산당도 고 난리가 아니었지. 이방식 무시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들을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우리도 어떻게 될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겐 지금 영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들을 기다, 기대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너무, 그, 그,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모두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에 많이 익숙해졌죠? 히브리어 발음대로 우리가 히브리 어 알파벳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이자 알레프, 알레프, 베트 베타, 김메, 김메, 달렛, 달렛, 헤, 헤, 바브, 바브, 자인, 자인, 핫. 텟텟텟 요드 요드 예 이오드죠. 이오드죠, 사실. 요드 요드 드 카프 카프 라멧라멧드라눈눈 사메크 사메 아인 아인 아페페차대 자자대 코프, 코프, 레쉬, 레쉬,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타브, 타브, 타브, 타브, 타브, 타브. 여러분 여기에 이쪽에 점이 오면 신이라고 읽고 이쪽에 점이 오면 쉰이라고 읽죠. 그리고 이것은 니은 발음이 나는데 여기 눈이. 단어의 끝에 오면 이렇게 세워서 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끝에 오면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이게 뭐죠? 카프죠, 카프. 자, 카프가, 카프가 끝에 오면 이렇게, 이렇게 달렛보다 약간 더 길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우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빌리포스에 나오죠? 어떤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고, 우리 바울을 통해 사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을, 그, 사랑을 한번 히브리어를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아하바. 아하바. 아하바. 헬라어는 반대로 있죠?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 아하바. 아하바. 아하바. 아가페. 아가페. 자, 아 여기 어려우시면 이거 보고 읽으셔도 돼요. 다음에 히락 조인데 자, 여기 지금 히브리에서는 중간에 이게 그 오면 이걸 끊어서 읽어요. 읽어볼까요? 심하 심하 심하 심하 심하 카라 헬라어로 카라 카라 카라 심하 심하 카라 자 화평은 샬롬 샬롬, 샬롬.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자 그러면 오래 참음은 이거 이거 봐요 사브라누트. 자 여기가 사부죠 사부 단모음 뒤에 이것은 쉐바는 끊어 읽으라는 거예요 얘랑 사부 얘는 라누트죠 사브라누트. 사브라누트. 사브라누트 사브라누트 자 여기 헬라우로는 마카로스 쉰 Yeah. 마카로... 자, 자 마카로 시미야 자, 이게 좀 어렵죠 발음하여 마카로, 자 마카로. 마카로 수미. 미야. 마카로 시미야 마카로 시미야 마카로 시미야 사브라누트. 사브라누트. 사브라누트. 마카로 시미야 마카로 시미야 자, 자비는 뭐예요? 네전에. 네니? 네니부트죠? 네니부트. 네니부트. 레브. 레브. 레브가 마음이에요. 네니부트, 레브. 자, 네니부트. 자, 이제 네니부트. 네니부트. 레브. 레니부트, 레브. 네 e 부트랩 u 좋습니다. 여기는 크레 스토테스크레스토테스크레스토테스 크레스트토테스. 트랩 e n 자, Nenivutrav. e 어디? 네디부. 자, 네디부. 예, 죄송해요. 자, 네디부트레브. 네디부트 레디브트랩 여기는 크레스토테스 크레스토테스 크레스토테스 크레스토테스 네디부트랩네디부트 레디브트랩 크레스토테스 자 양선은 헤세드 헤세드 여기는 아가소 스윈네, 아가소 스네 아가소 스네 헤세드, 헤세드, 아가소 스윈네, 굿니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충성은 사실 피스티스. 믿음이죠. 이건 피스티스죠. 피스티스고 자 히브리어는 에무나죠. 에무나, 에무나, 에무나, 에무나. 에무나. 에무나. 피스티스. 피스티스. 자, 오뉴 젠틀리스는 프로, 프라우테스 프테우테스 여기는 아나바죠. 아나바 아나바 프라우테스 프라우테스 아나바 프스우테스 자, 절제자 절제는 u t e s a n a 아 a Proutes Anava Proutes a n 하츠네 하츠네 네. 하츠 아저 여기 아 아이는 무음이야 하츠 하츠네야 래켓. 래켓. 래켓. 하츠 래켓. 하츠네야 레켓 하츠네야 레켓 하츠네야 레켓 하츠네야 레켓 하츠네야 레켓 엥크라테이아 엥크라테이아 엥크라테이아 엥크라테이아 하츠네야 레켓 레켓 하츠네야 레켓 자 자비는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자 네디� 네디부트, 네디부트 랩, 랩. 네, 네디부트 랩 네디부트 랩 네디부트 네디� 랩크레스토테스 <웃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카인드니스죠 네디부트 랩 네디부트 랩크레스토테스자 카인드니스가 어떻게예요 네디부트 랩자 네디부트 랩크레스토테스자 셀프컨트롤은 엔크라테이아 앵크라테이아? 앵크라테이아? 앵크라테이아, 그 다음에, 좋습니다. 하츠네아 라켓 하츠네아 라켓 네, 좋아요. 자, 헬라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알파벳을 읽겠습니다.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감마감마 델타, 델타. 델타. 이게 푸시 발음이 나죠. 엡실론. 엡실론. 제타. 제타. 타 에타. 에타. 세타세타타타타 이오타. 이오타. 타 카파. 카파. 람브다. 빨리 읽으면 람다. 람다. 람다. 비. 미. 니니이 크스 발음이 나죠 크시 크시 크시 크시 오미크론 오미크론 피피로로로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타우 타우 타우 엡실론 엡실럼 엡실론 피피피키키키 이건 어떻게 읽죠 피씨? 좋습니다 푸시푸시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여기3가지 여러분 보시면 얘는 윕실론이 와서 뮤니로 읽는데 왜왜 왜 여기는 타우로 읽죠 아우는 알, 알파라고 윕실론이 아우로 읽죠 그래서 타우로 읽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아이, 아이. 에이. 에이 오이, 오이. 아우. 아우 유 유. 자 여기 지금 엡실론하고 윗실론이요 뭐 유로 읽어요 여기는 우우위위 우. 여러분 단어 헬라어에는 성이, 성이 있죠 성이 있죠 성이 있는 언어가 있죠 스페니시도 스페인어도 성이 있죠 프랑스어도 성이 있죠 독일어도 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도 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성이 있는 것은 관사를 같이 외우면 좋아요.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둘로스는 종인데, 외울 때, 호 둘로스. 호, 호, 둘로스. 호, 둘로스. 호 둘로스. 호 둘로스.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다음에, 바실레이아는 왕국이죠. 얘는 여성이에요. 얘는 어떻게 읽어요? 해 바실레이아. 해 바실레이아. 해 바실레이아.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암시죠. 나중에는 우리가 그 시리아나 아람의 랭지그 알파벳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제 아람어 성경까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영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론에 우리의 구원의 클라이맥스예요 영화가 네, 제가 여러분이 한번 그잘 공부를 잘했나 안했나 좀 알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구원의 소정 기억이 나세요? 구원의 소정 자, 뭐부터 시작하죠? <목소녀> 소명 중생 같이 읽어봐요 중생, 소명 중생, 중생, 중생 회심, 회심 신하, 신앙 칭의 중생.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자그 전적으로 어떤 구원의 이 서장에 동의가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속한 어, 교회가 개혁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살펴봤고, 사실 성화의 삶을 살면서. 회심과 신앙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자, 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죠? 죽고 나서. 예, 정답입니다. 자, 우리는 영화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죠. 각 개인이 이제 죽을 때 그리고 또 부활시에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영화는 어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정말로 내세론 하고 어, 정말 여러분 그 연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lorification이라고 하죠. glorification을 우리가 알기위해서는 정말 내세론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아 어, 지금이 마지막 대죠. 마지막 대죠. 우리가 는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어, 트리니티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 믿죠. 자, 자, 자, 그분이 이제 이 천성 우린 천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 오늘 찬송했듯이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고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이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걸 끝까지 방해한 놈들이 있죠. 누구죠? 누구예요? 저 마귀 진영도 지네들도 하나님의 삼위일제를 흉내내고 있죠. 어떤 거예요? 루시퍼죠. 루시퍼. 용. 사탄이 있죠. 얘는 누구예요? 짐승인데 기품에서 우리 바다에서 올라온 놈이라고 라벌론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럼이 있어요. 이놈은 아마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것 같아요. 자, 이놈은 어떤 놈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누구예요? f i r s t p r o 거짓 선지자죠. 자, 이놈들도 삼일체를 나름 주님의 삼일체 흉내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해요?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고 있죠. 왜? 얘들은 이미 결정이 됐죠. 어디 가기로? 지옥으로 결정이 되는데 자기들만 가기 안타까우니까 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유혹을 해서 여기 데려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것은 천년이 될수 있고 만년이 될수 있는데 우리가 영원의 삶에 비추어 보면 그게 억년이 됐든 이억년이 됐든 그냥 짧은 삶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지금 지구 어, 도처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악의 진영의 이러한 구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거죠 마귀가 마귀들이 공중, 공중권세를 좀 잡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죠 얘들이 악한 정권을 세우, 세우죠 그리고 거기에 거, 저, 거짓 종교 지도자를 세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그 지역을 악하게 통치를 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의 유황풀로 간대. 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죠? 이것들이 이러한 현상이 각 나라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단일정부 세계 단일 정교가 지금 뜨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죠 여러분? 무시무시한 감시체제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 그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이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의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얘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화가, 진정한 영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진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 우리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여러 점 이렇게 좀 핫한 이슈를 가지고 어, 설교를 하신다고 볼수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결국은 거룩한 신부로 예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보수적이고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알고 보면요. 우리에게 좀 이렇게 약간 생소한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을 봐보세요. 핵심을 보면 결국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야 결국 그러니까 영의 눈이 띄어서 우린 절대로 얘들한테 현혹되면 안돼 얘들한테 현혹된 즉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사님들은 지극히 보수적이고 지극히 성경적으로 사실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들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마귀를 이겨내서 예수님 재림때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천성을 향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아멘 이 아마 저의 설교가 제일 쉬울 거예요. 제일 쉬울 건데 우리 성도 삶은 간단하거든요. 간단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감사해서 거듭난 자들 보면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면 죽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한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저희에게 필요해요.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유혹과 핍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렇죠. 이러한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전 세계를 뒤덮겠지. 이때, 이때 많은 목사들이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해. 인본주의적인 주장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분별을 하셔야 되려면, 강력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신학체계를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영화 우리가 오늘 배울 영화는 뭐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자 구원론에 꽂힌 영화 영화인데 구원론에 꽂힌 영화라면 우리 신앙의 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거예요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암기할 상이 좀 많으세요 여러분 이 영화는 언제 언제 이루어져요 읽어볼까요 첫, 시작 성도가 죽는 순간에 우리가 성화되요 두번째 그 몸으로 되는 거.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 때.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걸 뭐라고 해요? 신학적 영어로 헬라어로 파루시아. 따라 파루시아. 파루시아 5단한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걸 뭐예요? 에피파네이아. 에피파네이아. 에피파네이야. 자, 손, 제 손을 보이신 분들, 한번 파루시아 한번 이렇게 파루시아, 파루시아. 파루시아. 에피파네이아, 예, 땅으로 가는 에피파네이아, 파루시아, 파루시아. 에피파네이아. 자, 우리의 자, 영화는 죽는 순간과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져요. 그리고 영화는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절대로, 이 현세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음과 부활에서 최종 완성을 보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예. 자, 영화의 대상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 여기에 끼셔야 돼요. 여기에 안 끼시면 큰일 나요. 자, 대살로 운영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흘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시리게 하시리니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영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영화의 대상자는 누구죠? 시의자? 중생함을 받은 참된 모든 성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에 죽은 자.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죠. 살아남은 자도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사실, 죽은 거나, 진비 없는 사람들이죠. 순교한 거나 진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그 재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영화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저 대상자가 되기를 꿈꾸셔야 돼요. 그 대상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 가셔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 읽으세요. 산상수운 말씀인데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자 영화의 시기는 자 말씀드렸지만은 현세에 생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야 부활해서 부활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방금 전에 봤죠 잠자전 성도들의 부활과 생존 성도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영화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리스도가 구속검을 받은 성도가 함께 받게 될 동시에 변화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당할 때 너무 놀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지 않고 부지중에 이제 당하면 그냥 놀라시게 될 텐데 성경에다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He will come again.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거 머리에 그냥 아예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뭔만 이야기 현실 교회는 이것만 이야기해요. 얘를 이야기 안해.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걸 재림신앙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방종하게 살아요. 굉장히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신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참된 성도가 돼야 돼요. 따라 해보세요. 참된 성도가 되자. 참된 성도가 되자. 참된 성도가 되자. 네. 좋아요. 자, 우리 영화와 종말론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좀 보겠는데요. 종말론은 신학용어로 에스카탈로지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카탈로지. 에스카탈로지. 에스카탈로지. 에스카탈로지. 자, 보면 이것은 우리 신학생들은 암기를 하셔야 제가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다. 영화는 육체의 부활과 생존 성도들의 변화와 관계되어 있다. 영화는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한다. 영화는 영생에서 영역의 완전 참여이다. 영화 시에는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영화 시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갖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그 이러한 해방 전후에 보면 이러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유 이 리버티를 이해했던 사람이 북한에서 순교하신 조만식 장군님과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 죽음까지 불사하고 그분들은 목숨까지 던지면서 한 번은 나라를 건국하고한 번은 신앙을 지키셨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읽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영하와 예수님의 제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학생이 심각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영화와 예수님의 재림은 뗄래야 뗄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궁금해하는 것들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주님 주님께 가면 다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되었지만 육적으로는 여전히 죄의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전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화의 삶을 살면서 이 죄양된 속성들이 점점 점점 약해지죠 이제 성령의 능력이 그것들을 이제 지배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라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정말 저는 기독교가 되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다시 오셔야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오셔야 돼요. 자,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보겠는데, 자 히브리서 2장 10절을 좀 읽어 주실래요? 시작. 큰 소리로? 일에 그들의 자 베드로전서 4장1 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렇죠? 구원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잘 보세요 세상의 원리와 그냥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과 충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고난이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와요 와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한테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죠? 우리가 고난을 참아낼 수가 있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어떤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림 때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어와 예수교수의 그 재림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지상에서의 삶은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락한 삶은 이제 기브업 하실 때가 되,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 일부러 고난을 받으란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소망이,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의 삶과는 비교가 안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 지상에서 안락함에 젖어있으면 그걸 망가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제 전사들이에요. 전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안락한 삶 이제 <웃음> 내려 놓으실 때가 된것 같아요 세상에 안락한 삶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망가가기 쉽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일부러 받아라건 아닌데요 이제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이 권중의 권세자분들과 엄청난 전투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왜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못하게 하려고 그놈들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재림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놈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은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이제부터,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래요안 그러면 여러분 백이면 백 전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전사가 전사다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인을 받게 돼요. 사단의 그 인을 받아서 물물 저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핍박과 권한과활란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주님의 전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그 전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 명예회복을 해주세요. 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 육체의 부활과 생존성도들의 변화인데, 자, 보면, 생존성도들의 변화를 보면, 자, 생존성도들의 변화와 죽은성도들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생존성도들의 변화는, 그리꾸,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때 우리의 몸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까지현한테 썩지 아니할 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일서 2, 3장 2절을 좀 읽어 주세요. 시작. 네. 그다음에 죽은 성도은 어떤 변화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2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벌도 그와 같으니 사이의 사이의 썩을 사이의 사이의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것으로, 심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죠? 석지 아니할 욕을 입고 우리가 재림에다 참여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는 완전한 리버트는 언제 주어져요? 예, 우리가 영화가 될때 이루어지고요. 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정목이죠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 리버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의 종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므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자유의 상태는 언제 이루어져요? 영화 때 영화 때 보면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데 보면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도 우리는 완전한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니다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 속에서 죄와의 육신의 죄와 엄청난 전투가 벌어져. 자, 그럼 뭐냐면, 여 말씀드렸죠. 여전히 우리의 죄의 그 속성, 성질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영화 때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 때.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육의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셨죠? 왜? 마지막 내로 우리는 부활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어떤 시험고 한란 핍박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구라파에서 예전에 유럽에서 보면 공산주의와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스도인에 붙었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에 학을 뗐어요. 학을 때. 어, 쟤들은 다르다. 도저히 못 해보겠다 해서 구라파에서는 공산주의가 맥을 못 쳤죠. 어디로 갔어요? 러시아나 중국으로 온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사실 말이지만 뭐 통일신학이나 여러 신학들이 해방신학이 있는데 아니요 잘못된 거죠 정말 그리스도와 기독교와 어떤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공산주의나 어떤 해방신학 이런 것과 기독교와 어떤 정통신학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물론에 기반한 거하고 어떻게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어떻게 같이 가죠? 없어요 교점이 있냐 없냐 없다 교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죠 성경적인 근거가 없잖아 봐보세요. 근데, 여전히, 그, 지금, 이제, 어떤 통제사회로 가면서, 가려고 하면서,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계열이 아마 기승을 부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는, 그것과 반대거든요. 사실은, 세상은 통제하려고 하지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종이 되므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이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떤 통제 사회로 가면서 그런 어떤 어떤 전체주의 체제와 이제 기독교가 격돌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완전히 교회가 지금 세상 어떤 철학의 어떤 세상 이데올로기에 지금 점령을 당해 버렸죠.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해. 왜? 신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신본주의자들이니까 감당을 못하게 돼요 오히려 두려워요 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막스, 막시, 막시즘주의자나마오주의자 스탈린주의자 김일성주의자들이 다 두려워해요 죽음을 불사하거든 여러분 보시면 옛날에 보면 그런 공산주의자들도 죽음을 불사하는 경향이 있죠 지금의 지금의 그 나약한 그리스인으로 훨씬 더 강, 강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해요. 그러니까 해방 전국에 이 진짜 거듭난 자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나 누구죠? 조만식 우리 장로님을 그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이겨낼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고 사랑과 교제를 보면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각 개인이 성령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그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교회에서 사랑과 그 교제가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하지 않고 말하는 사랑은 위선이요 거짓된 거예요. 똑같이 자유를 말한데 우리의 진정한 그리벌티는 누구 누구와 교제에서 이루어져요? 세상의 철학,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과의 어떤 교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하고 교제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이루어져요. 참 신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영화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자그 참신이신 그리스도의 어떤 성경과 세상의 철학과 융합이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짓된 거예요 융합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뭐죠? 거짓 종교가 나오겠죠 완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저전 어, 도전하는데요 다시 한번 도전하자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여러분 실적으로 하세요. 지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알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거죠. 자, 어떤 게 인본주의적, 인본주의적인 거냐. 설교나 모든 메시지에 세상을 거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인본주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분명한 분별이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내가 성경을 잘 모르겠다 하면 지금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쭉 읽으세요.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게 여러분 지식이 되는 거지 신앙이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자, 완전한 자유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세상 철학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는 누구만이 줄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정말 완전한 자유는 예수님의 제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 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예. 자비하고 예. 신실한, 신실한 예. 대제사장이 예. 되어 백상의 죄를 예. 풍경하심이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죽음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도 죽음과 그 마귀들의 협박과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천사들이 환장하겠죠. 이 것들이 우리가 종로도하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서 이제 우리의 자유를 주신 거죠. 이게 근데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라 누구? 믿는 자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려 하심이에요. 천사들이 참시기할만하네 <웃음>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그따라가사시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세요 자 근데 그때 누가 도우실 수 있죠?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당해보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영생에서 영역의 완전 참여인데요 죽음으로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신이 재결합하여 부활처의 영생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희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왔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면이다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빌리보서 3장 21절. 그는 마 우리의 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게하시라 영침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 함나타나리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아, 줄을 아는 알다. 것은 그의, 그의 참모습 참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나하여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아멘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자, 그래서 호련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을 충심으로 따르며 사세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당해보셨으니까 <웃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할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를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타락을 했냐. 사실은 이제 좋은 동기로 예를 들면 북한에 성교활동을 했는데 정말 영적으로 무장을 덜해서 그런지 그 하는 사람들은 족족 다 많이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은 우리는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가 너무나 어, 너무나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지식이 소유가 필요한데 어, 정말 근데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자 온전히 알려주실 거예요. 자, 지금도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어떤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면 사역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졌죠? 그러지 미끄러질 거예요. 참고로 저희가, 여러분이, 특별히 제가 권하는 것은, 어, 권하는 것은, 그, 특별히, 복음성가를 이렇게 채택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그 그 이제 작곡 작사하신 분 이름을 꼭 확인을 하세요. 저는 어떤 분은 아예 그 검토도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은 여기에는 어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주가 수영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저는 절대로 어, 어, 기다리죠. 그런 것도 기다리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 막시즘의 끝이 언제 언제죠? 전 세계가 공산화되면 뭐가 온다고 해요? 역사적인 천국이 도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스도 기독교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정말론는좀 알았겠죠. 그걸 응용을 해서, 어,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저는 막스가 말한 어, 그런 것은 절대 바라지 않거든 그런 천국은 바라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그 온전한 지식의 소유가 이제 우리 영화때 이루어지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뭐죠? 이제는 그 완전히 우리 어, 우리가 이제 정말 깨끗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의 본향에서 우리의 주인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죠. 근데 그 영혼이란 개념이 영혼이란 개념에서 1억년, 10억년, 50억년, 100억년, 1000억년, 만억년도 작은 개념이에요. 굉장히 작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죠. 주의 자녀가 될수 있죠. 우리가 잘 살아봐야 100년이죠. 이 100년은 정말,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실래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투자하실래요? 아니면 세상에 더 많은 역투를 해서 세상에 부와 명예를 이루시는데 역투를 하실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주님을 닮아가는 데 역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참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과 이제